네, 안녕하세요. 치말박사 이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헬멧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쓰던 헬멧이 바로 지금 앞에 놓여있는 레이스마스터입니다 레이스마스터 블랙 컬러이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디펜더 고울과 함께 작년 한해 동안 열심히 착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루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헬멧이 나왔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스펙트럼 헬멧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짠! 이렇게 지금 제 앞에 다섯 개의 컬러의 헬멧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헬멧은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헬멧입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헬멧은 옐로우 플로우 블랙 매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티타늄 스텔스 매트 컬러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선택한 컬러는요 화이트 레드 매트 샤이니 컬러입니다 제가 이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레드 디펜더 고글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슈즈가 마빅의 레드컬러 자전거 슈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컬러는요 토콰이즈 블랙 매트 컬러입니다 토크화이즈라고 되어있는데 어 일단 뭐 블루 컬러가 더 부르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컬러는 화이트 블랙 매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멧을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곳은요 광주 신가동에 있는 펠트 하신바이크 신가점입니다 자, 루디 프로젝트 헬멧을 리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헬멧은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옐로우 플로우 이 컬러 헬멧이 지금 스몰 사이즈고요 그리고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라지입니다. 이전에 헬멧들은 보통 스몰, 미디움, 뭐 라지,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사이즈로 이제 나누어서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몰 사이즈는 어, 250g,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는 270g 그리고 라지는 300g으로 무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시는 많은 분들이 헬멧을 거의 다 착용을 하고 계신데 이 헬멧들이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로디 프로젝트 헬멧이 좋은 점들은 뒤쪽에 보이는 3전식 리텐션 시스템 머리의 그 사이즈를 조이고 푸르고 할수 있고 두상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3점식 리텐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좀 좋은 거라고 할수 있고요 벌레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 벌레가드 어 벌레가드? 버그가드 버그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구멍이 송송 나있죠 매트처럼 그래서 헬멧을 쓰고 다닐 때 이제 머리에 벌레가 끼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품은요 프리패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조각들이 상당히 많아서 두 장에 따라서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헬멧 파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헬멧을 써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어,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 주상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전에 쓰던 헬멧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착용감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 안쪽에서 그래서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이 블랙 레드 컬러의 고글밖에 없어서 다른 것도 한 번씩 써볼 텐데요 이제 스몰은 <웃음> 너무 작아서 어떨지 보통 헬멧을 쓰실 때 헬멧을 먼저 쓰고 고글을 쓰느냐 또는 고글을 먼저 쓰고 헬멧을 쓰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스몰인데 아네 확실히 작아요 <웃음> 제가 근데 스몰이 안 맞진 않아요 머리가 제가 큰게 아니라 가지고 근 이게 안 들어가네? <웃음> 네 확실히 이제 옐로우 플로우여 가지고 레드 컬러랑 잘안 어울리는데 스몰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편의상, 고글을 먼저 쓴 상태의 헬멧을 또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미디움 사이즈인가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레이스마스터는 스몰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헬멧을 썼고요 자, 아 블랙도 괜찮네요. 아, 블랙이 좀 멋있나?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파이즈 블랙, 매트 블랙 컬러입니다. 어? 아, 이 색깔도 예쁜 것 같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헬멧 컬러를 선택을 해서 고글하고 착용을 하는데 이 컬러도 좀 예쁜 것 같긴 하네요 네이세 네, 가지가 미디움, 스몰 그리고 라지입니다 라지 사이즈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 엄청 제 얼굴 이 작아졌어요 버섯돌이 됐는데 <웃음> 라지를 쓰니까 어, 확실히 얼굴이 작아보이네요 어, 그리고 하얀색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글이 빨간색이 아니면 하얀색도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이칼라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레드컬러의 슈즈를 신고 있고 헬멧도 레드, 고글도 레드 그리고 제 자전거도 레드가 포인트거든요 아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괜찮나요? <웃음>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헬멧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올해 새롭게 나온 스펙트럼 헬멧 새로운 장비를 선택하고자 하실 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의 가격은요 2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헬멧은 여러분들의 이제 생명과도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헬멧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면 은 새로운 헬멧으로 바꾸셔서 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펙트럼 헬멧을 소개시켰 드린마 박사 이용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